항상 날고 기는 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꾼들은 무지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 초보자를 가지고 놀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합니다. 주식 공부를 제법 해오면서 시세 조작은 대충 어찌 되는지 들어봤었고 부동산 투기 열풍의 나라가 시끌시끌한 적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얼핏 토막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주가 조작이랑 부동산 투기 원리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 결국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그 사실을 감추고 그 루머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는 부자들만 산다는 집을 백채를 매입해 시세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가 조작 시에 증권사, 지점장 투자 상담사, 애널사이버 애널이 동원되듯이 부동산 조작에는 공인중개사 컨설팅에 간사한 술책이 한 몫을 거두고 소규모로는 시세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끼고 판을 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집을 사겠다는 서민이 나타나면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올린 높은 호가에 순진한 서민은 바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참 씁쓸합니다. 주식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상식이 안 통하는 곳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냉소적인 시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큰돈은 고사하고 제대로 자기가 번돈 지키면서 살기도 힘든 곳이 우리나라가 아닌가요? 나라가 온통 담보대출, 카드비즈로 난리치니 으르렁대며 서로를 경계하고 사는 분위기가 예전과 달리 자리 잡은 것도 얼추 느껴집니다. 애기가 잠시 다른 곳으로 흘렀던 것 같은데요. 과연 주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쉬울까요? 흔히 정말 수익률 대회를 석권하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야의 고수들. 이 바닥에 특징이 있다면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비밀인 곳입니다. 주식 고수 누구 하나 잡고 주식을 가르쳐달라고 한들. 배우기가 쉽지 않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소수안에 들어야 사람들이 바라는 목표에 보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역발상을 하라고도 하고 차별화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과연 그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와 닿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느껴봐야 아는 것을 말은 참 쉽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론 계산하고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역발상 하라고 역발상이 되나요 내가 하는 생각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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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무성한 나무와 풀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이는 그런 것들. 산이 워낙에 높으면 정상이 눈앞에 보이는 듯해도 막상 가보면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멀었고 뒤를 돌아보면 한참을 올라와서 내려가기도 애매한 그 지점. 우리가 처한 현실이 거긴 아닐까요? 아마 그 지점에 있다면 귀만 돌아볼 경우는 나 스스로도 고수라고 느낄 때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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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초보들에 비하여 많이 보는 열정이 결국 실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차트 하루에 전종목 그냥 맨날 본다고 그게 일정 기간 되면 고수가 될까요? 그 열정에 결국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과 다른 자신의 생각이 녹아들고 검증을 하며 매공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불확실한 어느 날. 철저한 벤치마킹. 주식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수는 답을 찾아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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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들어맞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실전 매매를 위한 트레이딩 성공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바로 내일부터 수익률이 급격히 좋아지거나 큰 돈을 벌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쌓아온 미천한 경험과 노력 중 일부를 나누고자 하는 의미로 올려봅니다. 모두가 트레이딩의 핵심은 아래 세 가지라는 것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략, 둘째는 시장, 셋째는 심리입니다. 위에 열거한 순서는 중요도 순서가 아닙니다. 그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면서 그 중요도를 깨닫게 되는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훌륭한 전략을 찾아 헤맵니다. 계속된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전략은 조금씩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전략이 완성되어 갈 때쯤 기존과는 다르게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엄청난 돈을 벌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돈을 버셨나요? 대부분은 아마 그 반대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 전략만 있으면 다될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바로 둘째 조건인 시장의 중요도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트레이딩 시장이라 하면, 크게 주식과 선물, 옵션으로 나눕니다. 주식, 선물, 옵션 모두 다그 특성과 움직임이 전혀 다릅니다. 메이저들이 돈을 벌어가는 방법 또한 다 다릅니다. 주식 전략이든 선물 옵션 전략이든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움직임이 자신의 전략에 맞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대차 거래 공매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으면 그냥 누구나 쉽게 돈을 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여러개 분산 투자만 해놓고 가만히 기다려도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손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기간 주식 보유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데이트레이딩이나 짧게 거래하시는 분들에겐 별로 해당 없는 이야기입니다 즉 전체적인 주식이 오르는 상승장에서도 본인은 계속 떨어지는 주식으로 시장과 역행하며 트레이딩을 하다보면 남들은 다 벌어도 나는 엄청난 손실을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 실패하신 분들이 부족한 돈으로 그동안 주식으로 날린 돈을 만회하거나 더큰 돈을 빨리 벌기 위해 옵션을 시작합니다. 옵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옵션 매수는 일종의 떡밥이고 결국엔 매도로 매수된 돈을 긁어가는 시장입니다. 데이트레이딩 기준으로 매일매일 거래한다면 옵션 매수로 돈을 벌수 있는 날짜는 진짜 며칠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하루에 1에서 2포 이내로 거의 움직임이 없는 일종의 개가두리장이 나오는 날은 옵션 매수로 돈을 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식은 매수로만 수익을 내는 구조라 하락장에선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옵션은 결국엔 매도만 버는 시장이고 선물은 아예 거래할 돈이 없거나 최소 증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생특성상 몇번 역방향 타다가 금방 깡통차기 일쑤겠죠 그나마 조금씩 질끔질끔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던 옵션 매도 개미들도 이제는 승수제 도입으로 운영하기가 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게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현재는 예전에 비해 국내 파생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줄었으니 변동성 또한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야간선물이 거래되면서 오버나잇도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비해 갭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워런트는 옵션과 비슷하지만 매도는 LP만 가능하고 증권사가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방향 맞추기도 힘든데 맞춰도 LP에 호가 미제시로 손해를 볼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분리 한쪽으로는 아예 워런트 발행을 잘 안해버리죠. 결과적으로 이제는 개미들도 워런트의 문제를 많이 알게 되어 거래량도 거의 없고 완전히 죽은 시장이 되었죠. 설마 아직까지 워런트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요새는 해외 선물이나 해외 주식 코인으로도 많이 옮겨가는 추세인데 개인적으로는 국내 시장보다 여러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살벌한 도박판이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몇번 매매하다 보면 순식간에 깡통차는 시장이겠죠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골로 가게 됩니다 시장에 대한 결론은 본인의 전략에 맞는 시장을 잘 선택해야 하며 시장의 움직임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쉴 때는 쉬어줘야 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은 상승장에만 거래하고 하락장에는 쉬어줘야 하며 옵션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크게 터지는 날을 포착하여 승부를 걸고 움직임이 없어 보일 때는 쉬어줘야 합니다. 옵션 매도는 그 반대겠죠. 선물은 수익구조 자체에 대한 불공정성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비싼 수수료와 높은 자본금 등이 함정이겠죠. 그나마 트레이딩하기에는 선물시장이 그나마 가장 공정한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이 죽으면서 외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왔다갔다 하면서 완전히 자기네 맘대로 쉽게 주무르고 있으니 결코 선물시장에서도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전략에 맞는 최적의 시장을 찾았고 시장 상황도 전략과 잘 들어맞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직 꾸준한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일 마지막 단계인 심리의 중요성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심리는 길게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짧게 하자면 그냥 원칙 준수 및 자기관리입니다. 사람은 욕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면 자만해집니다. 마음이 변동되는 거죠. 한달 내내 수익이 나다 보면 자신의 세웠던 원칙도 흔들리게 마련이고 좀 날리면 어때 라는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 동안 수익 낸거한 방에 털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손실 나는 날은 중간에 끊여줘야 하는데 그동안 수익 난게 있기 때문에 어 이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계속 달려들다가 순식간에 계좌가 깡통이 나게 됩니다. 인간이기에 가장 통달하기 어려운 단계가 심리이고 트레이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타 고수라고 인정받는 분들조차도 정말이지 이 심리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한 시간과 돈을 노력했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손실이 나고 계신다면 아마 이세 번째인 심리 때문이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전략과 시장은 심리에 비해서는 달성하기가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고수들이 흔히 주식은 심리다라고 하는 게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고수가 수십 권의 주식책보다 한 권의 심리학책이 더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단히 하려고 하였는데 두서 없이 막 써내려가다 보니 내용이 길어진 것 같네요. 이 내용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만은 시장과 심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조금이나마 덜어들이기 위한 마음입니다. 나를 이기고 남을 이긴다면 성공하는 날이 보이지 않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